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주째 보합이던 강남구 아파트 값이 0.01%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올해 3월 7일 마이너스 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이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청담 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이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난주 대비 0.02%, 강동구는 0.04%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가운데 갭투자가 막히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며 수억 원씩 떨어진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잠실동 S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일 23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이 최근 신고됐다. 이는 이달 초 거래가 24억원보다 5천만원 낮은 것이자 3월 거래가 26억 7천만원에 비해서는 3억 2천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95도 지난달 초 직전 거래가 보다 1억 2천만원 내린 23억원에 팔렸다. 거래어가 구역이 없는 서초구만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0.02% 올랐으나 거래는 뜸하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도봉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금주 마이너스 0.06%로 낙폭이 확대됐고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0.08% 떨어져 지난주 마이너스 0.07%보다 하락폭이 0.01%포인트 피 커졌다. 전세값도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2% 하락해 지난주 마이너스 0.01%보다 더 많이 내렸다. 경기도도 3주 연속 마이너스 0.02%였다가 이번주 마이너스 0.03%로 내림폭이 커졌다. 높은 전셋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강남 서초구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됐고 도봉구는 0.01% 하락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 가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며,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부터 전세값이 뛸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고물가,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관망 심리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8로 지난주 87.0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 9일 91.0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 매수와 공급 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은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이다.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집계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5,171건으로 최근 한달새 3.1% 증가했다. 이중 강남구가 5,373건으로 한달 전보다 7.3% 증가해 서울 내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기간의 8년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수 문의는 더 줄면서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져 올해 3월 7일 마이너스 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이번 주 동남권 강남사구 매매수급지수 역시 92.5로 지난주 92.9보다 0.4포인트 내려왔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은 79.5를 기록하며 수급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지역의 수급지수가 8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9년 7월 15일 77.7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번 주 서부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값은 0.06% 떨어져 지난주 마이너스 0.05%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전세값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3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40건으로 2006년 조사 일래 5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6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810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약세다 매물은 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고물가,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매수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은 0.03%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주째 보합이던 강남구 아파트 값은 0.01%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는 올해 3월 7일 마이너스 0.01% 이후 4개월 만이다. 부동산원은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청담 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쌓여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난주 대비 0.02%, 강동구는 0.04% 각각 떨어졌다. 서초구만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0.02% 올랐으나 거래는 뜸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 도봉, 강북구의 하락폭은 더 커졌다. 도봉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주에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을 키웠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0.08% 떨어졌다. 지난주 하락폭은 마이너스 0.07% 이었다. 또한 전세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떨어져 지난주 마이너스 0.01% 보다 더 내렸다. 높은 전세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시장 분위기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하면서 전세 수요 감소, 전셋값 약세를 동반하는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원본링크 하스 뉴스 케마비 컴퍼니 콜어드코뷰 RCET equals 0924254137 and code equals 11,151,500 and equals N.